시동을 끄고 시프트락 릴리즈 버튼을 누른 후에 내 차는 내고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오늘은 자동차 안에 많은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버튼도 있었나 하는 것 하나 알려줄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주차 시비도 많고 또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싸움도 나고 그 남의 차에다 테러도 하고 그런 걸 해결해주는 버튼이 있어 일단 차 안으로 들어와 봐 동티뷰 일단 피해서 시동을 끄고 나면 차를 아무리 밀어봐도 밀리지를 않지 이럴 때 이제 피해서 시동을 끄고 쉬프트 락 밀리즈 버튼을 누른 후에 기어를 변속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N에 위치하면 되는 거야 N의 상태라면 차를 밀면 뭐좀 힘을 들어도 쉽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자리를 뜨는 것보다는 좀 센스 있게 기어를 중립에 위치해 놓았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차를 좀 밀고 출차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제 메모를 올려놓는 것도 남을 위한 배려겠지 참고로 요즘 출시된 차량들 중엔 기아봉 형태가 아닌 그 전자식 변속기로 그냥 버튼을 누르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국내 차량 중에 이제 펠리즈 이드 같은 경우를 보면 따로 쉬프트락 릴리즈 버튼이 없어 그럼 어떻게 중립에 넣어야 될까? 한번 알아보자고 펠리세이드 그 중립 주차 방법은 우선 키에 놓고 시동을 끄고 N버튼을 길게 누르면 중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이중 주차를 하게 되면 차주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얼굴 불힐 일도 없고 주차 시비도 줄어들겠지. 오늘은 작지만큰 역할을 하는 s h i f t l o c k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어.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